우선 재료 설명 들어갈게요 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신정이잖아요 구정 신정 요 때를 맞춰서 어 전들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모이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드실 분들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두부부터 재료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부가 원래 물기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뭐 집에는 키친타올 다 있으시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시면서 물기를 조금씩 빼주시는 게 좋아요. 두부에 간은 맛소금, 맛소금으로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쳐서 놓으시고 또 소금을 솔솔솔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육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전도 밑에 키친타올이나 어, 이제 피를 흡수할 수 있는 그거를 깔으시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눌러가면서 핏물을 제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동태를 다듬을 건데요 이게 지금 동태 살을 이렇게 사오시면 이게 냉먹어 있잖아요 얼려져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요거를 녹이시면 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전을 붙이실 때는 얼은 채로 전을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냉기를 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뭐 내일 전을 붙인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요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밭대 보시면 채반이 이렇게 밑에 있죠. 그러면 이제 물은 빠져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로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으셔서 좀 하루 정도 밤새 물을 빼시는 거예요. 그물뺀 동태살을 가지고 전을 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 전후 붙이시면서 붙이고 난 다음에도 물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막 튀죠?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밑간 하셨듯이 이제 소금하고 후추를 가지고 이제 밑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밑간을 굳이 막 짜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짜게들 드시니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에 이렇게 해서 살짝 밑간해 주시고 또 후추 뿌려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제 입맛에는 동태전에는 이 후추가 좀 많이 좀 뿌려져요 맛있더라고요. 자, 이 돼지고기 민찌는 제가 왜 사왔냐면 어이 고추에다가 반을 갈라서 양념을 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추전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사오면 얘도 역시나 이제 냉동을 했다가 민지로 갈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이 생겨요. 그럼 얘네들을 면보자기에다가 놓고 이렇게 복주머니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거를 물기를 짜주셔야 돼요. 물 나오죠? 이렇게. 민지를 짰어요. 면모장에 짜면 이런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야채넣고 칠하는거죠 자 지금 양파 그리고 대파 홍당물을 아주 잘게 다졌어요 이거를 그 아까 돼지고기 민지에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줘가지고 저는 솔직히 여기에 뭐 다른 양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른 양념보다는 그냥 담백하게 소금 간좀 해주시고 후추 후추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늘 돼지고기니까 마늘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은두 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골고루 칠해주시는 거예요. 전분가루를 넣는 이유는 음, 점성이 좀 생기라고 넣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야채에서 물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를 치댈 때 전분가루를 이게 지금 고기가 한 300g 정도 돼요 300g에 아까 그 정도의 야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분가루는 한, 한 큰술 정도만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치대면 점성이 벌써 생겼죠? 쫀득쫀득해 보여요 요 상태로 동그란땡 요거 만드셔도 돼요 응용을 하시는 거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추전을 할 고추를 다듬는데요. 고추는 반을 갈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카메라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남잖아요. 이게 지금 잘라져 있는데 고기를 채우면 제가 아까 미리 잘라놓은 거에 보면 제가 아까 여기를 너무 확 쳐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쳤는데 이렇게 하면 고기를 넣었을 때 고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끝에 부분,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주시면. 고기를 넣어도 고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할 를 건데요 이 표고버섯은 버섯 종류는 이렇게 이렇게 이물질 제거 하시고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이 뿌리 부분은 지금은 전부 치는 데는 뿌리 부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잡고서 이렇게 뜯으면 여기가 싹 뜯겨져요 원복해지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고기 민찌 해놨던 거를 여기다가 채워서 계란물 입혀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거 살짝 말리셔도 되고 요렇게 찢어서 냉동해 놨다가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넣으시면 맛있어요 표고버섯에 모양을 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내주시고 돌려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내주시고, 요거는 이제 큰 문양이 나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작은 문양을 또 한번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이쁘죠? 제가 홍고추를 좀 썰어놨어요. 이 홍고추를 썰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요거, 홍고추를 썰어서 얇게 썰으셔야 돼요. 얇게 어슷 어슷 썰기로 썰으셔가지고, 씨를 빼주세요. 자, 속을 채워 넣을 건데요. 여기다가, 전분 가루를 살짝 이렇게 묻혀주세요. 뭐 밀가루는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밀가루는 약간 풍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분 가루를 사용해서 이 속을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이유는 그속 내용 이 안에 넣는 이속 재료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추도 이렇게 발라주고 표고버섯도 이 안에다가 소소소소 이렇게 뿌려주듯이 이렇게 해서 조금 해주세요. 동태전은 흰자와 노른자가 분리되는 게 이쁘기는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뭐 그냥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뭐 색감을 좀 원하신다거나 그런 좀 약간의 그 우아함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껍질 들어갔는 자는 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편해 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계란 노른자에는 물을 한두큰술을 넣어 줄 겁니다 그 이유는 계란 노른자는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두큰술 정도 원래 계란 하나에 수저로 이렇게 물한 큰술 정도씩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두 큰술만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풀어줍니다. 호라이팬이 가열이 되면, 시용유를 먼저 붓고서, 이렇게 한번 입혀주세요. 이게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하다보면 자 그리고 과열이 됐으면 약한 불로 불을 낮춰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거 동태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묻혀주는건 밀가루 부진가루예요 이거는 부진가루 쓰거든요 얹서 계란 노른자 불을 입혀서 이렇게 약한 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흰자에 묻혀서 익혀볼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숟락 올려주시고 포인트로 하나 딱 올려주시고 자, 아까 노른자 했던거 보이시나요? 색감 이쁘죠? 요렇게 붙이면 나중에 이제 카다 이렇게 올려놔도 포인트가 되고 이뻐요 자 모든 저는 밀가루를 먼저 묻히시고 계란물을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란물을 입히셔가지고 지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 부분 있죠 여기 이 표고버섯 네, <웃음> 이 안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 들어간 부분을 밑으로 해서 먼저 익혀주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불 조절 고기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보면 이게 지금 도톰하잖아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고추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속까지 잘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 불에 하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고추전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들어간 부분을 밑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수저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익히시는 거예요자 이제 육전을 붙일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씩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걸 붙일 때는 그걸 꼭 닦아주세요 프라이팬을 닦고 다시 기름을 넣고 그렇게 해서 지져 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두부를 지짐 할 거예요. 두부를 지짐. <웃음> 두부 지짐. 근데 요거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소금처럼 거, 물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하고 이제 바로 두부 넣어서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다섯 가지를 붙여봤어요 아 어, 힘드네요 <웃음> 이그 여자분들 이거 지금 저기 구정 때 이런 음식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적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음식 만드시는 우리 여자분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 맛있는 식초장 이것도 만들고 복분자 하, 술안주 아주 좋죠 아, 만들기 만들었는데 이거요 만들면서 한 반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을 부쳐서 드시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술안주로도 좋고 손님 접대용 음식으로도 좋고 맛있는 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